뭐여, 저 오빠? 뭐여? 나 여기로 온다니까! 저쪽으로 가니까! 내려! 잘못 들어온 거야? 여기 측 바시네. 저쪽으로 가라고! 요 완전 칡파이야 야, 칡 장난 아니다. 자, 또 이거? 다음에 스케치. 나도 몰라가지고 일단 했는데. 근데 오빠 이금방인 것 같다. 그 저기도? 음 오빠 여기 우리가 십번 지역이거든. 여기서서 여기 지 여기서 하나 뜨면 돼. 아니야 아니야. 아니. 왜? 한 번. 왜? 한천 걸음. 그래. 아니야 그래 바로, 아니야. 바로 여기. 아니야. 여기는 벚꽃를다 잡아줘야 겠다 중간 왔어 오빠 우리가 아. 오. 어, 조심해 어, 오빠 가로로 아, 저쪽으로 건너가려고 한는 거는. 올라와야 돼요, 어차피. 어, 그러는구나. 괜히 그래. 아, 차 타고 이렇게 해서 올라오는 건 같다? 여기는 또 없네? 오빠, 그럼 이 경계를 어디로 잡아줄까? 오, 오빠 거기서 가서 끈 묶고 있어. 그니까. 그러니까 이거 덩굴을 경계를 잡아줘야 될것 같아. 오빠 거기서 끈 묶고 있어. 왜? 어디로? 이게 그러니까 올라가. 이 경계 잡아줘야지. 덩굴 경계. 근데 응? 네. 오빠 어디가?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어 그러네. 오빠, 오빠 거 야장 가져갔지. 어 거기서 해! 오빠, 거쪽에 있어? 어? 어디 가? 여기 조림지니까 여기서 떠, 오빠.